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코넷대 서울 캠퍼스의 예, 양동호입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요런 내용인데요 그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창업한 것택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럼에서 지향하는 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하는 문제 보수를 위해서, 어, 떤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건 뭐냐면, 이제 이 포럼에서 s h 공가의 어떤 먹거리의 어떤 테마나 그 주제를 좀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어,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좀 잡아보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벤처 대학원에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업, 뭐 벤처 생태계 입국에서 SH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SH 공사의 원래 이름으로 보면 주택 도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공간하고 그다음에 도시 부분에서 이제 3공간에서 사무관, 4공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그러그 부분을 활용하면서도 이 창업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뭐,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 드리고, 저희가 본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중간에 이건 올바른 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왜냐면 이게 공부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창업별선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매우 이제 이쪽 창업별선태에도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그다음 마지막으로 SHS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 병원에는 이건 뭐 포괄적인 내용에서 아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었었던 대기업들, 미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대기업들이 거의 한 3, 40년 간격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m 에서 AK인 로갔다가 뭐, 아마, 아마존까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업체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80, 1탈9 0년대에 이제 두산서부터 어디 쭉지까지 계속 장수를 하고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별도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아직 뭐 네이들 중심 기업이야 그니까 그 미국의 경제를 견인하는그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세계는 대기업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저희는 오래된 분들이 오래된 기업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커지게 되면 신화보면 좀 멀어지게 그래서, 이 작전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서안 되고 있어서, 어떤 선순환인 이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면, 뭐, 테슬라가 교유다 자동차보다 시가총략이 좋고, 아마존도 물론입니다. 어. 그래서 이만큼 이제 미국은 기업의 선순환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제 저는 이게 잘안 되고 있다는 라 문제를 알수 있고, 사실 여기 있는 이 예, CEO들은 사실은 기업과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들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웃음> 유산을 물려받은 자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한국 경제를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좀 주된 요인이 아닐까. 뭐 이거 말해도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의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보면 파국에 비해서 상당히 다 떨어져요.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바꿔봐야 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창업에서 생태계 쪽에서 이제 제가 계속 방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 우리나라의 그 정부 지원 정책을 보면 그 차세대 지원 정책에 대한 좀 필라스틱, 그러니까 철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어떤 반창고식 뺏방식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걸로 과연 이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탈하게 수치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재벌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 그 다음에 뭐 여성 참여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는 건이 부분도 사실 <웃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피집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그게 이제, 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적, 신적 정신인사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고, 예를 들면, 뭐, 장인당에, 그, 일본 지배가 거의 하우0면씩 돼서, 일본이 지금 계속 애를 먹고 이게 너무 오래돼서, 불이 오래 고여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 파라미, 그 패러다임 파랗, 그 자체를 한번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불균형 경제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밴더, 2차 밴더, 멘더, 3차 밴더로 만들어진 사단형 경제구조. 삼성의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현대자동차의 2차 유입해서, 과연 이런 수준으로 그동안 효과를 강의해왔는데, 더 이상은 이거하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고, 낙도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우수 인재들은 다대기업으로 빨려들어가고 뭐 약간 같은 력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균형 경제성량이 좋습니다 이제 대기업하고 중도렌트 기업이 거의 같은 수준의 사로 유인하는 상용력적으로 그니까 그 포지션이 가까운 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수 있는 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개의 부품 중에 A회사 벤처기업에 A 부품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벤치차가 불러와지 않는 음. 그리고 그 특허를 전부 A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평적 균형 벤처성장소처을 써야 되겠다는거 이렇게 해야 한팡 한판 애플 페이스북 뭐, 에어 비앤비 같은 이런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너무 오래 한국전을 전인해가려고 괜히 힘이 들어와요. 라이터 노쇠하고 기업 법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네 갈수 있게 하는지 집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이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어떤 부동정당이나 야구파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이 다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직도.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열심히 하고, 결국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식가상액들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고 이습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대기업이 아니고, 스스로 스타트업에서부터 출발한 기업들의 어떤 식가상액들의 순위들이 또 올라간다던가, 그리고 올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그러니까 2월 19일에서 6월 20일,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들을 이보면 요런 기업들이요. 과약, 펜션, 요런, 이런 기업들이 다시가총액이 증가했고, 이런 기업들이 바로 스타트업, 그러니까, 대위기업서부터 쭉 대기업까지 올라가요 구글, 애플, 에어, 에어, 비이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모유기 있다라는 게, 저희에게는 좀 희망이고 이게 이제 시작, 이게 좀 보다 활성화되야됩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H공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는 걸 이제 잠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 이제 요까지가 이제, 앞까지 이제 그,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1 0 0이 나올 때까지는 결코 종식이 안 됐더라. 그러니까 종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1 0인데 코로나 뭐 100이 됐든 1 0이 됐든 그걸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바이러스와 우리 경제 개방사회에서 끊임없이 그냥 밀당이 하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세계화 자체가 될좀 체조가 될거고국가그거 이제 교육을 겪거 때, 그리고 디지털화, 비대면화를 갖고 이게 일자리를 엄청난 변화 여부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산업인 뭐, 기존의 종교산업, 뭐, 어, 이상하게 나왔는데, 산업 교육산업, 오프라인 유통산업, 이런 것들이 다 풍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부부나 지식이나 대칭의 양식을 더 구축하게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또 스마트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상황에서장히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유니를 발표했습니다. 5G에 가진 데로 비대면 산업, SOC의 디지털 요 SOC의 디지털 부분에 SH 공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 개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저희가 문의하는 건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혁신에 의한 그 최신 기술 기업, 그 그니까 고기술 기업이 있는 겨우형이 있다. 그 근데 이게 입자리 창출하고 마무리 치는 창출, 이런 문제가 현 정부의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포토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 창업이나 교수변체의 철학이나 방향이 좀 보이지 않고 그냥 가보 정부에 됐던 것처럼 어떤 산업들을 그냥 육성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딜 자체가 스리아에서뭐 지금 국제에서 국제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각종 어떤 재난 상황에 서 국제까지 가야 되지만 이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개혁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식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싶은 거는 균열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서로 균정한 위치에서 어, 균정한 위치에서 성장하는 이런 큰위험하서사업금 중소벤처 제한이 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SH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뭘까도 저 같이 그냥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의 뜬금없는 얘기 하나는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뉴딜를 하면서 이 개혁으로 넘어가고 리퍼버리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거대국의 대국에 있어서 SOC 도과다행도 오늘 또, 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미국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국 협력을 둘이 알아서 해라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쪽에서 인프라 쪽에 관련돼서, 역시 SH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곳니죠 하면서 우리도 수치할 시간을 걸잖아요최치날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호황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원격입니다. 원격 근무, 원격 의료, 이제 원격 교육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회사람들은 기존에, 물론 이런 기존 사람들이 그임없이 지금 변신을 막고 있습니다. 이남맞죠이재명고보는데 기존 공간는 거의 다 무너질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변화들이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H공사 입장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고시죠 우리가 제일공간이두공간입니다그 어, 다음에 제일공간이사업공간이지 사업공간입니다 제3공간이 쉽게 얘기하면 뭐 스타벅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인데, 이 부분이 좀다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를 들면, 학생들이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수업을 계속 받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주본관이 학습 공간이 됩니다. 옛날 대학, 도서관이 담당했던 부분을 집에서 담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 공간이 어떻습니까? 몸결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이 사무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무 공간이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0%, 뭐, 100억 원에어치의 인체를 내고 사무공간을 썼는데, 예를 들어 대부분이, 그,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를 하게 되면, 30%, 뭐, 30억 원어치의 공간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무공간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 공간도, 저가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면, 이 뭐냐면, 제 연구실이 아니고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뒷 배경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책상이밖 돼. 책이 없거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의 그집 구조가 주거 플러스 사부으로 바뀌어야 됩요 바로 공간의 생명입니다. 이 부분을 SHS는 좀 친근하게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래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뭐 변화 부분은 그냥 한번, 뭐, 뭐 재밌, 나중에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그, 로나스트에 나온 내용인데 그리고 X2를 그 보시면 50번째 사망자 이후에 이제 지나간 날짜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거 하시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점점 이 사망자 수가 어디 정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일부 종식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분은 종식이 되겠지만 20, 30, 40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정체 상태로 가고 있다는 라 거죠. 사망자 수있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이건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중소벤처 선택에도 어떻게 되느냐. s n 그러니까 SH공사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서 뭔가 먹거리를 그 찾는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 대인사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중소벤처라는 얘기는 30년에 나왔 30년. 대처라는 얘기는 없었고 중소, 상공 업자는 뭐그 당시에는 이제 늦재 시대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약사, 간단한 약사는 60년대부터 쭉 해서 뭐, 네이버, 어뭐 구글에, 네이버, 그 다음에 뭐, 먼저 뭐, 뭐 카카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요 시점, 요 시점이 잘안보이실 텐데, 이 2000년대입니다. 이때 이 코스닥 기술인데요. 한번 크게 성장할 기회가 있었을 었 때, 소위 말하는 IMF 치크에, 그 벤처 버블이라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 시대에 이 버블을 잘 키웠으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나올 수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의 역할을 커버링할수 있었는데 이때 그냥 잃어버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나더, 어나더 스타트업을 지금 다시 현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혁신 자체가 많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까 미국의 예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기사, 198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의 이제 기사의 빅데이터구소이고 제가 한번아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여기 노고 하나 붙일게요. 창업 부분. 창업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 프로젝트 부분인데, 급격하게 그 기사 수가 증가하고 니다 그만큼 정부의 관심이나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게 있고 2020년은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게 나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 중소벤처에 관련된 연관으로 그 분석을 좀 이렇게 했던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저와 이제 좀 아주 웃음이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종류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소벤처 생태계는 정부에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권밸리 같은 경우에 구글 앱, 페이스북, 에어, DME 같은 것들이 미국은 사실 정부 지원 제도가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버는 건 자기가 돈 써야지 국가가 왜 돈을 주냐 라는 집은 이리든고요 근데도 뭐 구글 앱, 페이스북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봤는데 과연 이 정부 지원 사업이 많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연관어들을쭉 보게 되면 다 정부 얘기죠. 중소벤처에 관련된 것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생태계의 환경 여기 이제 민간베이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에 있어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 창업에서 생태계의 성공을 볼수 있는 여러가지 통계지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복잡한 통계지표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니까, 스타트업에서 성공해갖고 아주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경우를 유니폼, 그 다음에 트낯폰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430개 정도가 있고, 미국이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GDP하고 한국의 GDP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g d p 하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미국이 200개가 있기 때문 우리가 만약 조선 벤처 자체가 제대로 성장하고 육성이 되어졌다면, 이거에1 0니까몇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2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 지금 현재 11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 한번 뭐냐면 우리 정부가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개밖에 안 돼서 좀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 실패, 식혜, 창업 실패에 대한 창업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5% 정도예요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는 막 20, 30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지역도 5% 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5% 정도예요 그러니까 95개는 많아요. 그런데 왜그 실리콘밸리는 그렇게 창업을 많이 하냐냐 바로 이 공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포의 차이가 생기냐면 저희는 각종 지원 방식이 다융자 보증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시켜야 하게 되면 그 단어는 동의어로 뭘 불리냐면 어.. 신용불량 이혼 그 다음에 뭐 태백산의 6개월간의 자적하고 같은 어, 동의예요 그럼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우리보다 더 뛰어난 현인들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각종 지원 방식 내지는 이제 시장에서 그 자금 조달 방식이 투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해도 미안하지만 저희처럼 치명적으로 인생이 이게 등이 가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를 힘들게 하는 이분입니다그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쪽 생태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소벤처를 지원하기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매년 2 0조원 전부 지원을 인간 부분 빼고. 그래서 엄청난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성과로 얘기했으면,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 그림은, X축이, 그, 벤처, 벤처 기업, 창업 기업의 질이에요. 양이약요 양, 퀄티티. 여기는 질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 Y축은 뭐냐면, DDT 그룹, 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근데 핵심은 뭐냐면, 벤처기업 수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GDP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다. 쉽게 말씀드리죠. 유의적이지 않다면 급하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의 GDP가 나야 그것이 GDP와 관련이 있다. 라는 이런 이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양적 그 중소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근데 그건, 이런, 막연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 100개 정도 키우면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되겠지. 아, 제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때 부활된 양은 의미가 없잖아는 국가 분장에 국가 분장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참고삼아 한번, 한번 보시고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구소매체를 지원하느냐 하면,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이런 교환부처와 이런 사라기관들이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던 20조를 매년 구소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사업은 현재 한 2,600배나 됩니다. 2,600배. 그러니까 이게 아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한국판, 구글, 앱, 페이스북이 왜안 나올 거라는 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실패의 부분 때문에 우수한 친구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매일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거죠 대기업이 안 가고 공사에 안 가고 공무원이 안되고스탠포드 대학이 그런 식이에 사실은 제가 연구을 동안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받는 거예요 창업하고 취업하 근데 그 취업도 부산 취업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친구가 5년간 있다가 도망갈 건가, 아니면 구글에 남을 건가, 구글 구글해서 남을 애들 구요 왜냐면 창업이 자기 목소리, 자기 속에 있었는데, 일단 구글에서 5년간 월급받고, 5년 모든 지식을 받은 다음에, 네트워크 만든 다음에 나오겠다는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관려야 되려고 하는 게, 구글 인사 담당자의 고민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서, 여러분 이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구을 얘기할게요 그 SAT...